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갈릴레아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합니다. 경로가 좀... 그럽시다. 거쳐가죠 예? 사마리아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인데요. 좀 돌아가시죠 어디보자. 오늘 점심은 사마리아에 있는 시카르라는 동네에서 하면 되겠군요 예수님, 저기 야곱의 우물이 있네요. 저기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저희가 시내 가서 먹을 것좀 사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떤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예? 유다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보시다시피 두레박이 없어서 이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군요. 그게 아니라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멀리합니다. 거기다 저는 사마리아 여자고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알았다면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텐데요. 누구신데 어떤 선물을 주신다는 건가요? 샘솟는 물이지요. 이 우물은 이렇게 깊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나는 샘물인가요?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거니까요. 영원히요? 이혼자신가요 그럼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럼 동네 밖으로 물을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당신 남편은 아니니 그 말이 맞군요. 정말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던데요. 예배 드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말을 믿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실은 하느님도 예배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지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주시겠지요. 그대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봐 저기 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랑 말씀하고 계셔. 저일 줄다 그러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에이, 말릴 수도 없고 참. 그녀는 물둥이를 버려두고 얼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 신통한 예언자야? 같이 가봐요.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죠? 배고프시죠? 뭐좀 드세요. 나에겐 여러분이 모르는 양식이 있지요. 누가 뭘 잡수실 것을 드렸나? 글쎄,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 아니야? 얼마 유다인한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입니다. 선생님,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어쩌죠? 어쩌긴 곡식이 다 익었군요. 주수 때가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 드려야지요. 여기서 이틀 묵어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에게 소수 알려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참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때 자기가 오물가에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우린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사는 거지. 이렇게 고마워 수가. 저도 모두에게도 잘된 일이죠. <웃음> 好好好<笑>